매년 10월이면 국회의 불은 꺼질 줄을 모른다. 국정감사 준비에 한창이기 때문. 특히나 608호 박주민 의원실은 더더욱 불이 환하다. 음. 네. 그 자료는 받아봤어요. 보고랑 판결의 기사까지 해서 밤늦게까지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음날 아침부터 또다시 열리는 국정감사 회의. 회의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혹시 오랜 날을 불러주고 이렇게 나오까 방향이 거죠? 음. 아, 그런... 본격적으로 2020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회관에서 2층으로 내려오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본청으로 이동할 겁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약 20일에 걸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제처, 조심해요.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다. 네 저희 이제 들어갈게요 이거 풀려도 되죠? 네 이따 뵙겠습니다네 이따 뵙겠습니다지리에 빠진 것은 없나 꼼꼼히 체크하며 국정감사를 바쁘게 준비하는 모습이다 어떻게 나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를 대표해서 헌법재판소에 법무부가 그 학부류대로 제시한 것으로 전혀 없었기 네. 때문에 판사가 아니 그 내가 봤을 때는 이 법률 조항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위험법률 집안 대청을 한것보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탁월한 숙제원이고 판단이었다라고 하셨는데 판사 분이 위험법률 집안 대청한 을것이 경청할 만한 그런 일은 한두 차례 질의 순서가 돌고 중간중간 감사를 중지하는 짧은 시간에도 다음 질의 준비하는 데 여념 없는 박주민 의원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기로 유명한 국회의원답다 국정감사를 한창 진행하다 보면 저녁 시간을 넘겨가며 감사를 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런 글을 기다리는 박주민 의원의 보좌진들 저녁을 함께 먹기로 약속한모양이다한식사 어디 습실까요국에서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다 한국에서 왔습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기습니다파는에서기습니한다다서다서다 오늘도 그의 저녁은 야채 가득한 샐러드다. 그런데 갑자기 분주해진 그의 젓가락. 보좌진들의 식사를 구경하다가 결국 라면 한입을 먹고 만다 별면은 어떠세요? 맛 맛있네 매사에 열심인 그는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민들과의 소통에 여념이 없다 매일 아침마다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국감장으로 향하는 박주민 의원 놀라운 에너지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날. 살수 없는 회사의 제품 사고. 어떤 회사 제품 산다고 면서 다른 회 제품 사고. 쪼개 가지고 어? 수계약 체결하고 수계약 체결한 거 공개도 안 하고 다 규정 위반입니다. 다 규정 위반. 수원 지방법원과 수원 고등법원의 가구 계약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박주민 의원. 이러면서 법을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법원은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답변인데 결국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좌진 모두가 아침부터 어딘가 분주해 보인다. 무언가를 손에 들고 국감장으로 향하는 박주민의은 기자들도 몰려온 오늘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다. 그가 들고 온 것은 바로 들기도 무거운 검찰 영감이다. 이게 오늘 대검찰청에서 저희한테 배포한 검찰 영감인데요. 여기 제일 앞에 총장님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왜죠? 그 대검대검찰청에서 만든 검찰 영감 아닙니까? 왜입니까? 자, 아까 총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지침이 공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총장님이. 지침대로 안 하는데 뭐 공개되면 뭐 어떻습니까? 지침대로 안 해도 된다면서요. 무려 새벽 1시를 넘겨 끝난 대검찰청 국정감사.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돌아온 박주민 의원은 과연 보좌진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내일 래서 회의를 8시 할 기로 없잖아. 11시? <웃음> 늦게 출근하라는 그의 깜짝 발언. 의원실엔 웃음꽃이 피었다. 법제사위원회 국정감사 를합니다약 20일간의 긴 여정 끝에 국감 종료를 알리는 경쾌한 의사봉 소리. 모두들 수고했다고 홀가분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이번 국감도 꽤잘 마무리된 듯하다. 마지막 날까지도 오후 10시를 훌쩍 넘겨 마무리한 2020년 국정감사. 국감장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도 홀가분해 보인다. 이번에 이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옵티머스 관련돼서 그 한국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보도는 그렇게 많이 안되더라고요그런좀 아쉬웠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법원의 수의계약 전국적으로 수의계약을 규정위반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도 거의 보도가 안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보도가 안될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국감때 나왔던 얘기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다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따 따아우 가장 성과가 있었던 질의는 일단은 그 법원의 가구 등에 관련된 수익 계약에 대해서 다 이제 제도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국 법원을 한번 다 점검해서 하겠다니까 저는 아마 예산 꽤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프 점수요? 음... 사실은 이제 뭐, 저희, 제가, 저는 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굉장히 우리,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는, 의원실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다들 열심히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잘 됐던 것 같고, 그 어떤 때 국관보다 의사소통도 좀잘 되고 원활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점수요 그래서 응. 아주 훌륭해서 50점. <웃음> 왜냐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렇지요. 예. 우리들이야 뭐잘 열심히, 하고 잘 되지. 어, 열심히 하고 잘됐지,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박주민 의원실의 불이 드디어 꺼졌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함께였기에 든든했다 가족들보다도 더 자주 본다는 박주민 의원실 식구들 우리는 그들을 박벤져스라고 부른다